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3월 13일 네, 일요일입니다. 지금 아침 8시 58분입니다. 자,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으로 한번 매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옵션 매수자가 승리하는 방법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웃음> 자, 오늘 그러면 9시 되면 시세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선물, 6월 물, 2022년 6월 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음... 풋을 한번 매매해 보도록 하죠. 이건 미니 예, 선물이죠. 미니 선물이고 일단은 위클리 옵션으로 위클리를 클릭하고 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풋옵션 중에서도 행사가격대가 2.5 단위로 이렇게 분부가 되어 있습니다. 음, 종목보다는 음,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만원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해 보도록 하죠. 시세가 나왔죠. 변동에 갖다 놓고, 변동에 갖다 놓고, 시세가 나오다가 지금 또 중단 됐는데 네,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1분봉 차트가 되겠고요 위에는 5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선물 시가가 355로 출발을 했죠. 효과 잔량은 1500개로 플러스 상태입니다. 1.5포인트 하락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허커 전량은 900개로 줄었죠 1분봉 차트로 341개, 300개로 줄었습니다. 400개로 늘어나고 있죠. 500개, 600개, 음, 7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홉시 3분이고요. 클릭을 안하면은 또 꺼지니까 주문을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6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620개. 자, 단타 매매 한 방법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푸드 옵션 2022년 3월 3월 달 W3이 세 번째 주라는 뜻이죠. 위크 3. 세번째 주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 위클리 옵션 풋옵션 입니다. 그때 행사 가격은 350 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행사 가격이죠. 풋이 매도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스피지수를 350에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종목은 매도에서 만기일날 매도를 하는 거죠. 바로 만기일 3시 30분 공식과에 바로 매도를 하면서 바로 청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자, 이 거래, 에, 이런 어, 거래 제도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죠. 에. 자, 오늘 시가가 355.00입니다. 355.00까지 지금. 플러스 지금 2000개로 늘어났죠. 아까 500개 였는데 그죠. 순식간에 1봉 차트, 아, 1분봉 차트가 이렇게 올라 치고 있습니다. 자, 올라 치니까 푸 풋은 하락하고 있죠. 2.56원을 적입니다 자 2100개 2300개 후다닥 후다닥 하죠 자 2.56원은 저가 무너지는지 한번 볼까요 재미있 n 까지 t 터와 e x p e r 2,000개, 2,100개 음. 자, 2,300개 8분이 되겠습니다 24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가가 있5 뭐, 데 예, 무너졌죠. 예, 3,100개로 늘어났습니다. 3,300개. 자, 시가가 355죠. 그죠? 집을 또 갑니다. 마메메 자, 허가 잘라온 3 0개 네, 늘어나고 있죠. 개 자, 고가는 어, 355.25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고가를 돌파할지, 한번 보시고요. 아, 예. 한계학이 2.35에 체결됐습니다. 자, 시가를 돌파한 상태죠. 그때 3,600개, 3,800개, 효과 잔량이 3,900개까지 내려놨습니다. 자, 이, 음, 하방이지 상방 지금은 뭐 상방 추세죠. 추세는 <웃음> 네. 네, 예, 계약 더 체결됐습니다. 그죠 다시 또 마틴 매매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고가 가 355.50이죠. 50. 자, 3,900개 요런 떨어란 상태고. 자, 금열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금열장. 4,100개. 그죠? 호가잔량은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속임수 전략을 외국인들이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죠. 속임수 전략. 마치 상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단 말이죠. 자, 지금 주문 들어간 게 지금 4개2 2 7만원 예, 매수되었습니다. 자, 이 하방으로 뭐 꺾이는 건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3,900개, 현재 4,000개, 호가잔량이 4,000개입니다. 고점은? 355.50 인데, 비실비실 하죠. 비실비실 합니다. 4500, 3500 개, 음 봉이 발생 되었 죠. 주가, 주가 매수, 주문 넣어놓고. 아하, 시가가 무너지죠? 자, 시가가 무너지면서 시가가 무너지죠. 시가가 무너지죠. 어, 자, 시가에서 먼저 공공인장을 펼치고 있는데, 3,100개로, 아까 4,000개에서 3,100개로 줄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총 투자금액은 630만 원이 되겠죠. 음. 자, 11개의 약을 매수했습니다. 푸드 옵션, 위클리 푸드 옵션입니다. 11개, 13개, 이제, 사줬습니다. 총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수익 100만 원이 발생하면, 예, 청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3개 하기죠. 옵션 매수자가 승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총 890만, 1 0 0 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1084만원. 자, 오늘 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우가는 4,100개야. 4,100개야. 4,300개. 음, 우당탕탕탕 하면서 은봉이 만들어지고 있죠. 음. 자, 천만원 들어갔죠, 그죠? 10%가 백만원 되니까, 여기다 2.28을 더하면 되겠죠. 2.50 정도에다가, 정산주문 넣어놓을까요? 그죠? 19개. 1 5 1에정산 넣어놓죠. 이야, 18원까지 올라쳤습니다. 자, 4700개. 4,500개까지 늘어나고 있죠. 음... 자, 시가에 무너질 거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천만 원이죠, 그죠? 자, 미니 선물을 한번 해볼까요? 미니를 헷지형으로 한 계약만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미니 선물입니다. 자, 미니 선물 한 계약이 355.56에 매수가 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뭐, 1700만 원인데, 예, 여기 한 10% 정도 보시면 돼요. 170만 원이면 한 계약 살수 있습니다. 자, 9시 18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봉 3개가 지금 발생되어 있죠. 자, 그대 효과 전략은 3,900개가 되겠습니다. 손실이 62만 7천원. 투자가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 80까지 지금 4,300개의 호가 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더 살, 살, 상승할 수 있을는지, 한번 보죠. 자, 고가는 오늘 355.80입니다. 4,400개, 고가 잔 고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4200개, 4300개 네. 하락의 기온이 강해지고 있죠. 습니다. 네. 국가에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갔죠. 3,5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급속하게 줄어들죠. 3,300개. 다시 또. 3,700개로 늘어났고, 3,8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어떤식으로 속임수 전략을 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상상할 것처럼 보이죠 지금 또, 또 클릭 안하면 또 꺼지니까 한 번씩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운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3300개로 줄어들고 있죠? 3100개 자, 9시 23분입니다. 내가는흐름이에 아이고,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죠, 지금. 자 2,9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6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이 흘러갔던 흐름이 여기서 이제 변곡이 일어나고 있죠. 변곡이 일어나면서 하락으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55.25. 자, 시가가 무너져야 아, 많이 무너지겠죠. 줄어 들었습니다. 자, 본전이 왔죠. 본전이 왔서 마치 상승하는 것처럼 속임수 전략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는 355.00입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면 밑으로 가겠죠. 예, 23만. 한개 남은 것도 2 5이 하나일까요? 자 플러스 38만 2천원이 됩니다. 48만 2천 오원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나죠?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자 이렇게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루하시면, 뭐, 스피드를 두 배로 하시면 빨리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기 속임수 전략을 치는지, 예,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그 속임수 전략을 깨우치야 됩니다. 자, 미니 선물은 헷지용이기 때문에 저게 청산되면 그때 같이 청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계하게 어느 정도 이 Thank you. 1 1 0개 자, 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자, 성승으로 갈 거냐? 하라으로갈 거냐? 자, 또 하나, 주문을 아, 또 나눠보도록 하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삼층계로 축소가 되고 있죠. 이렇게 속임수 전략을 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장을 미리 예단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은 주로 행보하는 날이 많았죠. <웃음> 자 수익 나고 있죠. 2200개 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382500원 이 수익 나고 있죠. 음... 자이 속임수 전략 잘 간파 하셔서 꼭 수익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종목도 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하원날 외과를 좋아하는데 외과는 깡통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16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시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이 882,500원. 예, 체결되겠죠. 체결되면 박수 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쌍봉 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야, 이거 50원, 2 5 0은 체결되는데, 2.51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9시 38분 되겠습니다. 자, 한택차로, 체결이 안되죠. 자, 체결 되겠죠? 백3 9네개요 네, 2개 남았고요. 이거는 이제 청소 해야 되겠죠? 남았고 네, 체결됐습니다. 네, 다 체결됐습니다. 자 121만 5천원, 121만 5천원 숙났고 수수료는 6410원 됐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이렇게 속임수 전략을 상승 흐름처럼 보여 놓고 결국은 언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시켜다가 하락시키는 일은 속임수 패턴을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옵션 매수자가 승리하는 길을 한가지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